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3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14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차례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안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처리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도 의결되는 등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0일의 임시회는 오는 17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할 예정입니다.